우리집 반려견은 6개월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배변훈련이 되지 않았다. 어, 아씨. 왜? 오줌 밟았다. 아. 방문 앞에도 깔아놔봐라. 비엔나가 실수를 한 곳에도 배변패드를 깔아두었다. 아, 진짜. 다른 집 애들은 3개월도 안 돼서 잘 가리던데. 야, 너왜 이래 멍청하노? 어, 야. 아, 진짜. 조용 해라. 혼내면 안 된다더라. 강아지 배변 교육을 시킬 때 혼내면 안 된다고 들어서 그냥 닦고 실수한 그 자리에도 패드를 깔아두었다. TV에 강아지 교육 채널 틀어봐봐. 오, 여기 하네 어, 보자 이거. 배변 패드 위에다가 간식을 놔둬주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배변 패드 위에 잘 올라가게 되고 어느 순간 배변 패드 위에서 대소변을 보게 됩니다. TV에서 알려준대로 패드 위에다가 간식을 뿌려주면서 연습을 했다. 비엔나는 패드를 돌아다니며 간식을 주워 먹었다 그런데 소변은 누지 않고 자꾸 패드 위에서 앉거나 엎드려 있기만 하고 또 다른 곳에다가 소변을 보는 것이었다 아 개고수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자 개고수 TV 어 여기 있네 먼저 반려견이 다닐 수 있는 모든 곳에 패드를 깔아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조용히 해봐 그럼 대소변을 보는 모든 곳이 패드 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소변을 본다면 보상을 해주세요 그럼 어떠신가요? 내 소변을 볼 때마다 칭찬해 줄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소변을 많이 본 곳과 보지 않은 곳이 나뉘게 됩니다 그럼 소변을 보지 않은 곳부터 패드를 한장두 장씩 치워줍니다 만약 패드를 치운 곳에 소변을 본다면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닦아주세요 여기서 꾸짖거나 잔소리를 한다면 강아지의 기억에 남게 됩니다 실수한 부분은 기억에 남지 않도록 해주시고 패드 위에 잘 했을 때마다 보상을 주셔서 기억에 남도록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반복한다면 패드가 한 장이 남더라도 반드시 패드 위에서 대소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실 모든 바닥에 패드를 깔기 시작했다. 그렇게 패드를 다 깔고 시간이 지나자 비엔나가 소변을 받고 그때마다 우리는 간식을 줬다. 이렇게 이틀을 반복하고 하루에 세장씩 패드를 걷어냈다. 실수를 했을 때는 말없이 조용히 닦았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다. 이제 비엔나는 패드를 두장만 깔아주는데도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 철봉에서 뒤로 한 바퀴 도는 것을 못하는 한 소년이 있었다. 이 소년은 혼자서 99번을 실패를 했고 100번째 드디어 성공을 했다. 이후로 이소년은 철봉에서 뒤로 넘는 것을 매번 성공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한 사람이 도와줘서 성공을 경험하게 된다면 아마 20-30번만에 혼자서 성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반려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